그래서 주역 핵심 원리는 강해지면 딱 죽을 일만 남았고 딱딱해지면 이제 부러질 일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일부러 내가 강해졌고 어, 세상에서 제일 강자가 되다 보면 딱딱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도 그거를 마음으로라도 그걸 내려놓을 수 있냐는 것이 무서워요. 모른다 해버리고 자기가 강하고 딱딱한 존재가 됐다는 것을 몰라 해버리면요, 다시 말랑말랑해져 있습니다. 마음이.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와서 건드려도 내가 누군데 하고 덤비는 게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죠. 저 사람 심정은 어떻고 어쩌니. 그러니까 딱딱해지면 역지사지 안 하겠죠. 내가 누군데 하고 시작하니까 이야기가 역지사지 안 됩니다. 저쪽에서 해야지 내가 왜 먼저 하냐. 이제 이런 논리가 나와버려요. 그럼 딱딱해진 겁니다. 방금 제 얘기 들으시면서 나는 얼마나 딱딱해졌는지 한번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딱딱해져 가요. 세상 경험이 많아질수록, 즉, 봄, 여름 지날수록 이제 딱딱해져 가요. 그럴 때 몰라를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그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활용하면 몇 배로, 100배, 200배 더 이제 잘 활용할 수 있는데 굳어져 버리면 갖고 있는 패도 다못 쓰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제 갈때 됐다 이런 말 듣습니다. 딱딱함이 심해지면 사람들이, <웃음> 저 사람은 사실 기대가 안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 예, 이거는 나이 불문하고 젊어서도 얼마든지 딱딱해질 수 있거든요. 예, 이런 게 마음 관리의 결국은 문제니까 저는 장담하건데 육바람일만 계속 품고 사시면 소소한 육바람일이라도 꼭 쓰셔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마음을 계속 이렇게 부드럽게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더 행복해진다라고 제가 말한 게 다시 태어난 기분을 계속 만끽할 수가 있으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주변에 더 여유롭게 대하고 상황을 더그 냉정하게 공정하게 잘 보지 이미 마음이 굳어버리고 딱딱해진 사람이 어떻게 상황을 넓게 보고 냉정하게 봅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거 이 진리가 자명하다면 제가 하는 요 조언을 좀 활용하셔서 작은 일이라도 마음을 계속 돌리시고 책 하나 볼 때도 다 적용됩니다 어떤 마음 쓰는 모든 일에 그게 적용됩니다. 원고를 신나게 쳤는데, 한글이 뭐, <웃음> 에러 해서, 어, 제발 하면 돼, 이게 사라져버리면. 백업도 안 해놨는데. 최악입니다. 책을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때는. 만나고 싶지 않다. 이, 이 원고 자체를 다시 대하고 싶지 않다는 기분이 들어도, 몰라 하고 다시 쓰는 게 답이거든요. 빨리 기억 상생할 때 빨리 다시 쓰는 게 답인데, 아, 시, 진짜 싫어요, 이게. 다시 이걸 해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우리 일상에 분명히 오거든요. 그때 도인은 그때 빛을 발해야 되잖아요. 그때 일반이라고 똑같으면 도덕은 보람이 없는 거고, 그때 남들보다 좀더 빨리 정신 수습하고 상황을 빨리 정리하는 사람이 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인상이 잘서 계신 게 되고, 저는 그런 게 공부라고 생각합니다.